다 위에 마지막 이별을 스치는 바람에도 마음이 아파 왜 잡지도 못하고 서서 눈물만 흘리고 있어 오늘도 발걸음을 멈추고 못하니. 저강물을보아도 아무만 없이 흘러만 가고 나만 홀로 서 있네 건널 수 없을 거라 생각만 하고 있어 무거운 발걸음 저 달을 건너었서 몇번을 돌아 보고 그대 를 바라보 며잡 지도 못하 는 바보 같은날이차 손. 줘서, 안 들리네. 차라리 무너져 버려 다시는 더놀수 없게 가슴이 아파 이뤄질 수. 만 하고 있어 무거운 발걸음 저 달을 건너었서몇 번을 돌아보고 그대를 바라보며 찾지도 못하는 바보 같은 날 무서안 들리네 차라리 무너져버려 다시는 건널 수 없게 가슴이 아파 이뤄질 수 없는 우리의 사랑 자서 다리 위에 멈춰진 우리 사랑